네, 안녕하세요 창업통 TV 김상수 소장입니다 오늘 김 소장은 여기 서울 관악구 골목상권 사탄 이곳은 관악구 행운담길인데요 행운담길 이 골목상권에서 무려 18년 동안 이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는 장수 가게를 찾았습니다 네, 시즌2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관입니다 와운식당 보이시나요? 저의 캘리그라피로 와운식당을 새롭게 디자인을 했고요 돌출관판 간판, 전면간판이 완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간판은 끊임없이 고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손짓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간판 청가이만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부의 썬팅 이익만 보더라도 야 대표 메뉴인 삼겹살과 추어탕 같은 메뉴를 한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이 와돈 식당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18년 장수 창업의 비밀이 뭔지 우리 사장님 부부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오늘 쟁였던 거예요? 예. 네. 아 오늘. 네. 아 직접 손으로 합니다. 아 직접 손으로 네. 야채 네. 다듬고 네. 네. 돼지고기 이렇게 해서 양념에 절여 성시킨 네. 다음에 네. 제육산밥은? <웃음> 네, 불멸의 스테디셀러야. 네.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 실내 나가면 예, 예. 그냥 제목만도 9,000원 만으로. 어, 그럼요. 네.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우리 사장님의 소울푸드네. 정말 네. 최고의 가성비, 가심비네. 네. 와, 수북하네. 네. 아이고, 맛있겠다. 아, 품격 뿌리고. 네. 이렇게 하면. 아, 네. 이게 마무리. <웃음> 아 이게 8,000원 네. 없어요 이구나 쌈이 나가면 8,000원이고 쌈이 아. 안 나가면 7 0 0 0원이에 7,000원이네? 어, 7,000원 그러니 없습니다. 정말 정말 재밌다. 려야 아. 네. 사장님 이게 뭐예요? 아 추어탕을 먼저 끓여 놓으신 거예요? 네. 사장님만의 추어탕의 가장 큰 비밀이 뭐예요? 시래기를 아. 시골에서 직접 아. 조달을 해서 예 예. 아. 그거를 겨울에 오면 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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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도 바꾸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는데요? 네 너무 좋아요 아 그러게요 <웃음> 야, 이행운담길에 힘있는 두 분의 힘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직접 캘리그라프로 와동식당을 썼거든요 아, 야, 이 골목에 가장 돋보이는 가게가 된것 같은데 이렇게 바뀌니까 주변 고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아 그래요? 네. 아. 그러자마자 다른 집갔다요 신혼여행 때 결혼식 때 사진 이후로 이렇게 예쁜 사진을 찍은 적이 아, 별로 없으실 네, 거예요? <웃음> 이게 저녁 시간때는이 삼겹살이 제일 중요한가 봐요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삼겹살인데 네 이걸, 녹돈이라고 아 녹돈 네, 네, 네, 네. 아 녹차 먹인 돼지 네. 1인분 200g에 15,000원이에요 네. 이게 정말, 정말, 정말 싼 거예요. 예. 요즘 보면 1인분 한 150g에 17,000원 이러거든요. 그렇죠. 네. 이야, 정말 관악구 골목산권 좋아요. 아, 제육산밥은 좋아하는 사람 음. 너무 많아. 목전지라서. 어, 그렇죠. 네. 이건 정말 아. 두 분의 분위기도 너무 좋아지셨어 <웃음> 정말 감사하죠. <웃음> 옛날 그대로 그러니까 뭐한 17년, 18년 된 예, 예. 그런 허수구만 가게 같이 보였었는데 지금은 아, 그럼요. 너무 깔끔하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아 정말 정말 네. 저도 너무 좋아요. 정말 그러니까 감사해요. 사실 간판이 바뀌면 네. 모든 이 분위기가 달라지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예. 박가사장님의 우리 정양인 대표님을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 네. 항상 먼저 움직이시고 네네네네 어, 항상 부지런하셔요 어, 그렇죠 그럼 두 분의 역할이 <웃음> 우리 박가사장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아침에 아침에 일찍 오시면 제일 먼저 나오셔서 어, 몇 시에 오세요? 네. 여기 나오면 6시 4 0분 6시 45분 정확히 <웃음> 그 정도 됩니다 네. 청소하고 청소하고, 청소하고. 네. 육수 끓여 놓고 자기가 밥다차려 다 하시고 밥다 하시고 네. 그렇게 놓으면 우리 정양 대표님이 몇 시에 오세요? 여기? 저는 여기 오면 8시 45분 8시 45분, 8시 45분. 음. 메인 셰프님이 출근하기 전에 우리 보조 셰프 겸 우리 사장님께서 아침에 밥다 해놓고 청소 다 해놓고 준비 다 하고 딱 기다리고 있어 이야 두 분의 환상의 조화가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야 우리, 우리 18년 동안 오래 걸어올 수 있었던 제일 큰 무기가 아닌가 그래도 17, 18년 만에 이런 행운이 어딨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음, 기가 막다 맛있어요 음. 2인분 먹으려고 오셨다가 다시 또 시켜야죠 <웃음> 아, 그럴 거 같아 제 추가를 해요 <웃음> 이 골목에 행운 담길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운을 듬뿍 담으시는 분이 두 분이시네 <웃음> <웃음> <웃음> 와도원 식당 같은 경우가 18년 이렇게 해올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지금 음식 자체가 정직하고 정말 좋은 원재료를 가지고 병원 저렴하게 병원 판매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마진이 적더라도 어차피 이 동네 분들에게 서비스한다고 생각하시고 하고 계신다. 될수 있으면 인스턴트식품, 가공식품을 쓰지 않고 집밥처럼 해주는 게 저희 두 사람이 모토입니다. 아, 전국 이모님 댁에 온것 같은 고모님 음. 댁에 온것 같은 정말 인정 넘치는 고객 관리 이게 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의 거의 90%는 단골 고객 음. 같아요. 그런 후배 부부 창업자들에게 음. 창업하려면 야 이건 조심해야 된다. 이건 준비하고 해라 이런 얘기 한번씀으면좋겠아요 아, 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서 직접 체험을 하셔야 돼요. 저도 1년 한 6개월 정도 남의 집에 좀 있었어요. 와, 있으면서 음, 그 메뉴며 뭐며 그거를 다제 손으로 음. 직접 하게 됐고 그거를 맞아. 계속 해본 다음에 내가 아 어느 정도 내가 이 선에서 음. 정말 할수 있는 능력이 됐구나 했을 때 실전으로, 네. 우리 가게는 첫째, 인건비 많이 안 들어가고 월세 맞습니다. 싸지 네, 않으면서 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장수 가게로 올수 있었던 또 다른 네. 이런 경영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부가 같이 하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아무나 부부 창업하면 안 된다 이런 네네,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같은 공간에서, 또은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 조심, 말조심, 신경을 건드리지 않게 말조심을 해야 되고 참을성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부딪혔어요. 아, 예. 왜제 말이 맞는데 왜 예, 예. 따라오지 않는가라고 아, 부딪혔는데 공곰이 생각해 보면 저만 잘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남자 사장님 입장에서 야 내가 같이 해 보니까 이거는 참 힘들어. 하지만 이거는 좋더라 이런 얘기 한번 해주세요. 내가 먼저 이 사람보다. 두세 배 일을 더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 배일을 하는 마음으로 임해야지 딱 봐도 야 남자 사장님이 더 많이 움직이신다 셰프님 배우로 확실해 하신다 <웃음> <웃음> 이런, 이런 모습이 전 되게 보기 좋았거든요 혹시 저렇게 야 부부 창업으로 잘 성공할 수 있구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두 사람 다 목에 힘주고 사장이다 아, 이러면 이거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말 이 음식 장사가 예.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아, 어 그래? 나도 음식 장사 해볼까? 집에서 응. 뭐다 음식 잘하는데 응. 가서 뭐 쉽게 달라들어서 그냥 하면 돈 버는 거 아니야? 응. 이렇게 생각하고 하셨다가는 흑발백수 예. 망합니다. 네, 하면 네. 할수록 어려운 게 음식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렇죠그 불구하고 18년을 해왔는데 네. 그래도 이거 하면서 좀 그래도 즐겁고 재밌고 보람 있는 일도 있으셨을 아, 거 아니에요? 저희는 1년에 두 번씩 꼭 해외여행을 갔어요 네. 다 아, 코로나 그랬어. 이전에 추석 때하고 명절 예. 때 오. 때로는 여름 휴가 때한달 네. 전에도 제주도 갔다 왔어요 아, 아 그러셨어요? 네. 이렇게 힘들 때 일하더라도 재충전하는 아, 게 진짜. 중요하다 맞습니다 예. 저는 항상 반찬이며 주 메뉴를 음. 먹고 나오면 자주 예. 보는 편이에요. 음. 다 비우고 갔을 때그 기분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관악구의 지원사업으로 간판도 바꿔주고. 네네네. 관악구 정말 좋은 구 같아요. 정말요. 네. <웃음> 제가... 정말 아이고 부청장님을 비롯해서. <웃음> <웃음> 아 진? 네. 아, 지...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네. 이도배명다 뭐 음. 해줬어요. 심지어는 여기는 밥만 네. 아니라 덕트까지 예. 와 진짜. 이런 곳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음. 이 동네 식당들은 네. 첫째 양에 인색하면안되나 그렇죠.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 정말 그래서... 처음에는 둘이 네. 그것 때문에 많이. 쩔어 <웃음> <싸웠습니다. 웃음> 우리 사장님은 많이 주려고 네. 했는데 네. 그렇게 주면 뭐가 남느냐. 네. <웃음> 일단 내가 손님한테 먹으라고 내놓긴 했는데, 예, 예, 예. 남아나머올 때는 아까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맞아 근데 지금은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손님이 예. 다뭐 드셨겠지 하면은 마음 편해요. <웃음> <웃음> 앞으로 18년을 또 열심히 달려가야 되잖아요. <웃음> 두 분의 되게 즐거운 놀이터다라는. 맞습니다, 생각더라고요. 예. 진짜 이렇게 해보니까더 놀이터가 돼. <웃음> 진짜 행복해요. 부엌에서 yeah, yeah. 쳐다보면서 어, yeah. 화장실이나 갔다오면서도 이렇게 yeah, yeah. 들어오는데 yeah. 뭐야 안방같아 <웃음> <웃음> <웃음> 관악구에 터잡고 사시면서 진심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부에서도 알아주신 거지 아, 그렇죠. 이번에 선정되기 되게 힘든 <웃음> 네. 거예요 앞으로도 제가 관악구 올 때마다 꼭꼭 꼭 제가 와돈 식당 와서 꼭저 얼굴 뵙고 맛있는 이 삼겹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행운당길 와돈 식당의 장수 창업의 비밀 확인하셨습니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서울 관악구 행운동 행운담길이라는 상권 입지 경쟁력. 이거 참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점포 경쟁력입니다. 특히 이 와돈 식당 같은 경우는 한달월 임차료가 거의 100만 원 이하. 어떻게 보면 고정 비용을 줄이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게 했던. 가장 근간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은 역시 정향인 대표님 부부의 이런 부부 창업 경쟁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가 직접 운영함으로 인해서 고정 비용을 줄이고 순익을 올릴 수 있었던 이런 좋은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업통은 항상 창업자들을 위해서 상권 현장에 늘 달려가서 알토란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악구 골목상 사탄 여기까지입니다.